안녕하세요. 코델리아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양지로 뭉근하게 끓여낸 맛있는 미역국 한번 끓여볼게요. 먼저 소고기 양지는 6등분 정도로 잘라주세요. 찬물에 겉면에 묻어있는 유물지를 한번 헹궈주시고요. 소고기가 푹 잠기도록 물을 부어 30분 정도 핏물을 빼줍니다. 건미역 40g을 찬물에 30분 정도 불려줍니다. 불리기만 하면 바로 조리할 수 있는 미역이라 찬물에 한번 헹궈 물기를 빼놓습니다. 냄비에 물 3L와 핏물을 제거한 소고기 양을 넣어 문근이 끓여 소고기 육수를 만들어줍니다. 파한 대를 같이 넣어 30분 이상 중불에서 거품을 걷어가며 소고기 육수를 끓여주세요. 파가 들어가서 국물의 맛이 훨씬 더 시원해집니다. 육수 끓이기가 끝나면 양지를 걷어내어 식혀두었다가 손으로 양지의 결대로 도톰하게 찢어주세요. 칼로 썰어도 괜찮지만 손으로 찢은 고기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. 중불로 달군냄비에 참기름 두큰술을둘러주고 물기를 빼놓은 미역을 넣어 미역이 보들보들해지도록 볶아줍니다. 이때 국간장 한큰술을 넣어 같이 볶아주세요. 총 들어가는 국간장의 양은 두큰술 반입니다. 미역을 볶을때 한큰술을 넣고 나머지는 나중에 넣어주세요. 미역이 보들보들 잘 볶아주면 소고기 육수와 데쳐 넣은 소고기, 그리고 남겨두었던 국간장 한 큰술을 반을 넣어 센 불에서 끓여줍니다. 고기 끓으면 중불로 줄여 뭉근이 30분 정도 끓여주고요. 여기에 소금 한 작은술로 마지막 간을 해서 마무리합니다. 기후에 따라 간을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. 소고기 양지를 뭉근히 끓여내어 국물 맛이 너무 진한 소고기 미역 한밥을 국물에 말아 김치 한 조각만 얹어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